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K5 DL3 순정 LED 콤비네이션 램프 브라비오 인증 턴시그널 튜닝입니다. 2.0 LPI 스탠다드 트림으로 출고된 DL3입니다 전면의 경우 MFR과 프로젝션으로 차등을 두긴 했지만 DL3는 모든 트림에 LED 헤드램프가 기본 탑재되는데요 반면 테일램프는 할로겐과 LED 사양으로 확실하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할로겐 사양 테일램프는 아웃사이드에서만 제동등이 점동되며 미등의 경우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 끝에서만 전고타입으로 점동됩니다 DL3의 디자인 키포인트 중 하나인 중앙 미등라인 자체가 없죠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LED 사양 순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입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모두 세트로 교체해야 하죠 LED 사양에서는 차량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LED 비딩 라인이 존재하며 제동 등 역시 LED 타입으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모두에서 점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호진등과 방향지시 등은 할로겐 사양과 마찬가지로 전구 타입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한 브라비오 인증 LED 턴시그널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아 검사 통과 가능한 합법 인증 제품이죠 장착 가능한 차종 및 적용 부위는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작업 시작 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 후 케이블 시워 접촉을 방지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한 후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 램프들을 탈거하고요. 신품에서 할로겐 방향지시등 전구를 제거 후 브라비오 제품을 장착합니다. 할로겐에서 LED로 변경시 신규 배선을 추가해줘야 테일램프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순정핌 삽입을 통해 커넥터에 확실하게 결속되며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콜게트 이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감싼 후 순정 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전장 회로도와 동일하게 좌우측 각각 다른 곳에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해주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고정 너트들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그리고 미등과 제동등, 방향지시 등 모두 잘 작동하네요 보호필름을 벗기는 확인해볼까요? 이제서야 광고에서 보던 K5의 뒷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브라비오 LED 방향 지시 등의 경우 할로겐과 비교해 빠른 반응 속도, 증가된 밝기가 특징입니다 야간에 보면 차이점이 더욱 극명하죠 합법 인증 튜닝임을 증명하는 사전 인증 스티커를 등록증에 부착 후 전산등록을 진행합니다 브라비오 인증 턴시그널은 합법 작업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 r n d 모든 구간에서 제동 등 점등 시 계기판에 경고 문구 없이 잘 작동하고요 작업 전후 모습입니다 할로겐과 비교해 LED는 훨씬 선명하고 빛이 얼룩 없이 고르게 점등되기 때문에 또렷한 시인성은 물론이고 체감되는 디자인적 완성도도 뛰어나죠 이상 K5DL3 순정 LED 테일램프 브라비오 인증 턴시그널 작업이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